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자 또다시 찾아온 내는 족족 망해버리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넥슨 게임 타임입니다 아마 모바일 게임으로는 지난 듀랑고의 서비스 종료 이후 처음 발매하는 게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넥슨의 2020년 첫 모바일 게임인 카운터사이드 제가 직접 한번 플레이 보았습니다 일단 이 게임의 장르는 무려 2D 횡스크롤 수집형 전략 액션 RPG입니다 존나 길죠? 쉽게 말해서 소녀전선이라 이겁니다 아무튼 몇 번의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인지 이 카운터사이드는 지난해 8월 CBT를 진행하면서 처음 대중들에게 게임을 선보였는데요 그때 당시의 평가는 호평 중에 호평을 받을 정도로 처참한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 넥슨이요 이렇게 욕을 먹었으면 뭐해야 합니까 어서 빨리 가서 게임 망하기 싫으면 게임 고쳐놔야겠죠 그렇게 지난 6개월 동안 칼을 갈고 가라 대중들 앞에 다시 등장한 카운터사이드 얼마나 나아져 있을까요 먼저 게임의 플레이 부터 대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게임은 전투의 기본적인 기초공사부터 잘못된 게임입니다 일단 카운터사이드는 8명이라는 많은 유닛을 배치해야하는 전투구조인데 이 덕분에 전투가 너무나도 난잡해집니다 8명이 모두 전투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적어도 5-6명이 동시에 전투를 치르고 동시에 이펙트를 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대체 무슨 전투가 벌어지는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내 유닛의 성능을 식별하기가 힘들게 되며 그냥 궁극기나 스킬을 사용할 때 겨우 확인할 수 있는 정도죠 적어도 이렇게 많은 유닛을 사용해야하는 여타 게임들에서는 턴즈 전투방식을 사용하여 캐릭터들의 이펙트를 강화시키고 이를 이용하여서 각기 캐릭터들의 비주얼과 성능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게 없어요 그냥 싸우면 아 좋은갑다 하고 써야합니다 또한 탱커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횡스크롤 방식의 게임에서 탱커라고 한다면 높은 체력을 가지고 전장의 전투에 서서 후방으로 들어오는 공격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게 통상적인 탱커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게임에서는 아군이 탱커를 넘어다니고 관통, 범위 공격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탱커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체감이 잘 안됩니다 뭐 방어력을 올려주는 버프나 그런게 있긴 한데 그럼 이게 단단한 버퍼지 어떻게 탱커가 됩니까 특히나 고정령의 보스를 만나게 되면 결국 맵 끝에 캐릭터들이 몰리게 되다보니 그냥 탱이 있든 말든 다같이 시원하게 보스 공격 참맞고 뒤지는게 구직 기술입니다 아니 이게 왜 탱이냐고 그냥 단단한 딜러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본 전투 메커니즘에도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일전한 배치를 완료하고 전투를 진행하는 소녀전선 같은 경우 캐릭터가 전투 전부터 배치가 되어있고 이를 세부적으로 조정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비되는 화면으로 인해 나와 적들의 공격을 식별하기가 용이하여 캐릭터들의 성능 파악을 하기가 쉽습니다. 카운터사이드는 이 소녀전선의 시스템을 어느정도 차용하였는데 그딴건 모르겠고 그냥 게임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전투는 각기 캐릭터들이 가진 상성을 이용할 수도 있고 유닛들의 여러가지 배치효과나 종족이 가진 스킬들의 연계 등 여러가지 전략적인 요소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덱속에 있는 8명인 유닛들을 번갈아가면서 무한대로 꺼내는 방식은 난잡한 전투를 더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유닛의 중요도를 낮춰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됩니다. 아니 못해도 소전처럼 3명에서 6명의 유닛을 한 번에 배치하여 시작과 동시에 게임 끝까지 버티는 구조여야 겨우 캐릭터들의 이용성과 전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데 8명이나 되는 유닛을 코스가 될 때마다 그냥 막막 꺼내다보니 유닛 하나하나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며 한 부대에 8명밖에 넣지 못하면서 캐릭터들의 특성은 7개로 나눠놓고 공격 방식도 3가지로 나눠놓았으면서 그냥 무식하게 얘가 얘를 때리면 아픕니다 시계의 전형적인 구시대적 가위바위보 속성은 가시성이 떨어지는 ui와 합쳐져서 내가 전투에서 왜 지고 있는지 내가 전투에서 왜 이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르게 됩니다 내가 이기면 아 그냥 내가 센가없다 지면 아 내가 약한가없다딱 이정도의 전략밖에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덕분에 칸코레르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다양한 유닛들의 조합과 여러가지 상성을 맞춘 배치 그리고 소환시 효과 같은 전략적인 요소들을 장점으로 사용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귀찮게 만져줘야하는 스트레스 덩어리로 전락해버렸죠 게다가 자동전투는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자동전투의 플롯은 유닛을 배치한 순서대로 소환하는 방식인데 그냥 소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형 탱커를 그냥 함선 앞에 배치시키는 등 진짜 소환 배치에 경악스러울 정도로 단순무식한 a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예끼고 있는 덱은 쓰지 말라는 수준이죠 이런 기초적인 전투의 구조적 문제 덕분에 게임의 재미는 양코 대전쟁까지 갈 필요도 없이 플래시 게임인 전쟁시대보다 더 재미없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게임의 기틀부터 잘못 끼워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해서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플레이가 재미가 없어요 뭐 자동 전투니까 상관없는 거아니냐고요 아무리 자동이어도 좀 보고 덱을 수정하고 어? 막 싸우고 이펙트 터지고 보는 맛이 있어야 자동을 플레이하던가 하지 내 캐릭터는 무슨 공격을 하는지도 왜 죽는지 상상은 왜있단 왜 이기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는 자동전투로 무슨 재미로 돌려두냐고요 이게 재밌다고 생각되면 그냥 1990년대 유행하던 텍스트 rpg에 자동전투 때려받고 플레이하라고 해도 재미를 느낄 테니까 윈도우 97 켜드릴테니 열심히 게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재미없는 전투만 문제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그랬다면 이 게임이 이렇게 낮은 평점을 받을리가 없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콘텐츠를 설명하자면 전체적으로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이상해요 이상해 자 콘텐츠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스토리 뭐 초반은 괜찮아요 적당히 아포칼립스 느낌도 나고 존나 아재 감성이긴 한데 쓸데없이 직장인 유머도 조금씩 섞어놓고 그냥 저냥 전형적인 그런 스토리인 같다 하는데 미션을 클리어하는데 일정 부분 부분들은 그냥 스토리를 읽는 것이 클리어 조건이며 각종 메인 캐릭터들마다 스토리를 읽어 보상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스토리에 관련한 비중을 높여두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 퀄리티는 그냥 스킵이 아니라 삭제를 불러일으키는 수준이에요. 뭐, 일러스트 예뻐요. 어, 좋아요.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스토리는 전형적인 씹덕들이 지들끼리만 아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어의 설명도 없이 나는 들어본적도 없는 소리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조금 진지하게 스토리를 보려고 해도 몰입이 안되며 20년도 더 지난 모든 플롯이 예측 가능한 쌈마이 중2병 연출들을 보고 있으면 콘텐츠고 나발이고 스킵버튼을 난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끝나지 않고 게임의 이미지마저 난잡함 그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소녀전선 같은 경우엔 전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총기들을 이쁘게 의인화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콜렉팅하는 재미와 일러스트를 보는 재미로 게임을 플레이할 만큼 타겟을 맞춘 계층들이 확실하였고 덕분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타겟팅이 이상합니다 일단 미소녀들이 등장하긴 해요 뭐 일러스트도 CBT때 많이 욕을 먹긴 했지만 그래도 오픈베타때는 어느정도 손을 봐서 괜찮은 수집이다 봐주면해요 근데 문제는 이 미소년미소년만 등장하는게 아니라 존나 뜬금없이 탱크 헬기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적군으로만 등장하면 모르겠는데 내가 직접 유닛으로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쓸모없는 것들도 아니거니와 특정 상황에서는 이런 군인들과 탱크들만 사용해야 하다보니 이런 캐릭터들을 고루고루 육성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내네 이쁜 엘리자베스짱이 열심히 딜러고 있는데 옆에선 M142HIM ARS 다연장 로켓이 미사일을 평평 쏘고 있는걸 보면 대체 이 게임이 원하는 이 상향이 뭔지 졸라게 괴리감 만들게 됩니다 게다가 이 메카닉과 솔저들이 디자인도 거기서 거기고 특히 메카닉들 같은 경우는 SSR도 진짜 멋이 하나도 안납니다 아니 무슨 워선더에 나올거 같은 애들이 미소녀들하고 싸우고 있는거 보면 타겟팅이 밀덕인지 씹덕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혼란만을 야기시키죠 이게 딱그 뭐냐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게 하고 있는데 막 소대원새끼 하나가 니꼬니꼬니 이러고 있으면 몰입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게임이 딱 그래요 또 게임의 전반적인 컨셉 자체는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게임의 스토리에도 소소하게 야근이나 수당같은 드립이 들어가며 김철수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궁극기가 사회생활에서 받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한대모 와 공격하는 만성 피로권이라든지 캐릭터를 레벨업시키는 방법이 사장님과의 연봉협상이라든지 하는 요소들은 이런 사막같은 게임의 소소한 재미를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그냥 캐릭터도 캐릭터인데 웬 장갑차랑 탱크 헬기들이랑 연봉 협상하고 있으면 졸라 좀웃기기도 해요 또 애사심이 가득 차면 종신계약 이라는 무서운 시스템도 존재하지만요 뭐 pvp 시스템인 건틀렛도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게임 시스템 갖고 유저들이랑 전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버그가 졸라게 많습니다 한번 게임을 돌리고 다음 판을 돌리려고 하면 매치가 안 잡히는 버그부터 나가려고 하면 검은 화면이 떠서 게임을 재시작해야 하는 등 제가 버그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한 편인데 이건 진짜 심하다 생각이 들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제 게임의 꽃 과금을 알아봐야겠죠 이 게임은 일단 과금 자체는 평범한 수준입니다 타 게임처럼 물론 ssr의 확정 획득이 있긴하지만 s s r 하나 뽑았다고 장땡이 되는 게임도 아니고 게임 확률상꽤잘 뽑히는 수준이니까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화의 수급에 있습니다 소녀전선처럼 여러 부대를 동시에 운영해야 미션을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방식이라 여러 캐릭터들을 동시에 성장시켜야 하는데 어느 순간되면 성장이 막히게 되며 이 캐릭터들의 성장에 돈뿐만 아니라 스킬 업그레이드 무기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재화를 존나게 많은 유닛한테 쏟아야 겨우겨우 미션을 클리어할 수 되는데요 이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부족한 수준이고 겨우겨우 일일 보급소나 과금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점점 피말리는게 느껴져요 그러다보니 성장 재화의 부족 수급의 부족 과금 루트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는 전형적인 피말리기 과금 유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역설적으로 설명하면 뭐다 그냥 돈 많이 처바른 애들이 더 빠른 성장을 할수 있다 이거죠 게임은 그냥 1덕을 노린건지 밀덕을 노린건지 아니면 이상성애자를 노린건지 이해를 할수 없는 난잡함의 그 자체 에뮬레이터로는 게임이 플레이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최적화 이에 수반되는 잡지 못한 발열 개미똥만화 재화수급방식에 무수히 쏟아지는 재화의 종류들과 엄청나게 많은 사용처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되는 과금 게임의 기본인 전투조차 난잡하고 쓸데없이 복잡하지만 깊이는 우리집 세면대에 세수하고 남은 약간의 물보다 더 얕은 그냥 재개발이 필요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될 만큼 총체적 난국그 자체인 게임입니다 플레이스토어 리뷰가 비주얼을 제외한 플레이와 컨트롤이 1.7점으로 총 2.5점짜리 게임인 것만 봐도 얼마나 개판 그 자체인 게임인지 알수 있습니다. 물론 각종 마케팅 비용과 오픈발로 양대마켓 1위를 달성했지만 게임 자체는 처참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 할거면 그냥 소전하세요 소전.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